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기본 설계를 하고, 수익 모델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죠.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제한, 목표 고객, 가치 사슬 조직, 전달 방법, 수익 흐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공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한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9가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 초기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검증할까요? 바로 피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봇이란 가설 검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피버팅의 과정은 고객 발견, 검증, 창조, 구축의 단계를 거치는데 고객 발견과 고객 검증 과정에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가설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설 검증 시에는 현장조사나 MVP를 통해 고객 반응을 측정합니다. 자, 이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알고 내 아이디어가 사업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보고 사업화한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수익성을 검토하는 방법들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1990년대 말 이후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실무에서 확산된 개념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과 비교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러한 차이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존 기업은 경쟁 우위에 설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찍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저서로 잘 알려진 오스터월더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직체에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여 수익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업기업에게 비즈니스 모델이란 어떤 것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집에 대한 기본 설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설계를 통하여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 없이 집을 지을 때 자칫 붕괴될 수 있듯이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창업가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시장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선두업체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했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자사가 만든 필름 시장이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미루다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 도태된 많은 기업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IBM이 전 세계의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CUO들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즉,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때 극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전통적인 업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기업이 강자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서점에서 책을 사던 방식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일약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샵에서 영화를 빌리던 방식에서 인터넷 온라인 주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결과 기존 미국 최고의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 추비 브레인이 실패한 창업기업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위는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시장 수요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모색, 3위는 적합한 팀 구성 실패, 4위는 마케팅 실패, 5위는 자금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되짚어보면, 창업가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특허 기술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고객과 시장 지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구현하거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발하기 쉬운데요. 결국 고객과 시장에서 외면받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가가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네가지 성공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경쟁력 요소는 크게 명확한 가치 제한과 수익 메커니즘으로 구분됩니다. 명확한 가치 제한이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 메커니즘이란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업은 이윤 하나로만 성공적인 기업이 될수 없으며, 이윤을 발생시키고 투자 자본에 대해 투자 대안들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성공적인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요소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경쟁회사의 모방 또는 추월에 의해 경쟁 우위는 사라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요소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성 요소는 선순환 구조와 모방 불가능성으로 구분됩니다. 선순환 구조는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 가치 변화에 적시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외부 조직 및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공급망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모방 불가능성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명확한 가치 제한 유형과 수익 메커니즘 사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각자의 전공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이 오스터왈더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 캔버스 또는 9 빌딩 블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9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세그먼트, 즉 고객 세분화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든 물건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예상 답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고객층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특정 고객 세그먼트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 고객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경쟁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가치 제안입니다 고객 세그먼트와 전달할 가치가 결정되었다면 가치를 고객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도 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채널의 유형은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대리점, 마트, 신문, 잡지 등이 있으며 온라인 측면에서는 온라인 웹, 앱 등이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기존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므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보한 신규 고객을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자금, 원자재 등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중요한 핵심 자원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자원의 유형으로는 물적, 지적, 인적, 자금 등 재무적 자원 등이 있습니다. 핵심 활동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말하며 특히 수익원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같은 자원과 가치, 고객, 채널, 관계 등을 가지고 있어도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활동은 핵심 자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켜줄 수 있는 공급자와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수익원은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수익원으로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로 생기는 마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료, 회원 가입을 통한 가입비, 연회비, 제품을 대여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대여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특허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라이선싱 수익료, 아마존 닷컴과 같은 중개 서비스를 통한 중개 수수료, 이커머스에서 e 흔히 일어나는 광고 수익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세그먼트된 고객들에게 전달할 가치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고객과의 관계 유지, 핵심 자원 확보, 핵심 활동 유지비, 핵심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